구 완전 고구마 될라 그러네 이거. 응? 어? 장구야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구야이 이렇게 워냐 야, 야저 산책 저기 산책까지 <웃음> 김장구. <집에서 와. 웃음> 문지한 봉지 그리고 어. 다섯 봉지 돼? 응. 문지한 봉지 줘보고자면 양집사 한 봉지 줘난달초알인데 배가 잘네문지어지나 혼자 뭐하나? 뭘 그렇게 상큼하 거? 이거, 이거 와. 아 이거 음, 김치는 김수미 김치인데 응? 김수미 김치? 어, 김수미 이거야. 할렌인트 김수미. 아 그래? 김치 그 실분 머하잖아또 어, 약간. 한데 또... 맛있는데. 엄마가안 하고. 너가 먹을 사람 없잖아. 도대체 뭐지? 응? 도대체 누룽안 보내줘요 엄마..아 누나 진짜 안먹어 저거 앞에 사에돼저에 사면 돼 자기네들도 많이 안 먹으니까 안죽야 그릇이 너무 작은가? 되게 먹음직스럽죠 와우 앉아, 앉쪽 앉아, 쪽아앉쪽앉 앉아, 앉아, 앉아, 오, 네. 오 잘했어. 잘했어. 좋아, 뭐, 잘했어. 한 번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야지 앉아, 야지 앉아, 야지 앉아, 앉아, 앉나 앉아, 앉아, 앉아, 앉아, 다아 탑 아야죠 아이스x2 아아스 빠야 빠야x3 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아야아이바이 아야죠 아야죠 아 잘하셨다. 어허, 가만 있어요. 네. 오, 자안 됩니다. 네. 오, 아, 이거 꽂아. 꽂으면 돼 이거 빼고. 불, 불 아이가? 아, 불 아니야. 자, 여기다 꽂아. 맞아, 천천이죠 그래, 꽂아다고 했어. 왜 모르냐? 다 보더라. <웃음> 다 보더라니. 형, 저도랑 똑같잖아. 그지? 이소가 양이 숙이 얘가 네 아버지 그 받았는가 보다. <웃음> 엄마 피를 닮았겠지. 아빠지. 네 할아버지 피를 받은 거. 피를 닮았겠 e l a l i o You long, but already you're the strongest person i n s o n e l a i k 조형적인 아저씨 루이 <웃음>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아니 아니요 어.. 딱 맞다 어, 딱.. 지금 그렇게, 지금 그렇게 입어도 올린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입어도 잘 어울려요 음. 아뭐 재밌나? 어? 재밌나? 어. 제 세월은 장 이거 한해나나나 못해요 이렇게 해야지 니요 이렇게. <웃음> 네, 네, 네, 네. 아. <웃음> 시작 할아버지 할머니지 감사하세요. 이동생활 잘하고 앞으로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기를 기도합니다. 먹으러 왔습니다. 학생은 초밥을 팔니